안녕하세요 블랙형 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뒷머리가 짧게 나신 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상고머리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혹 초보 미용사분들은 밑에 머리가 짧게 나게 되면 그 부분을 잘안자르고 그냥 남겨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라인 따는 법과 자르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음, 네이프 부분이 이렇게 짧게 나셨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위에서 한번씩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밑에 끝에 부분이 너무 라인을 강제적으로 따게 되면 어,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클리퍼로 살살 맨 끝만 살짝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길게 보이는 게 좋을 거니까 그 다음에 밑에 라인 한번 더 보시고 위에는 한번 딱 쳐서 층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한 번씩 위에 치시고 아래 치시고 똑같습니다. 네. 여기도 라인을 따주세요. 위에 뒷머리 같은 경우도 위쪽을 먼저 위 한번 쭉 쳐주세요. 안그러면 너무 뭉쳐있어가지고 자르기가 너무 힘들거니까 예, 위부터 정리를 하신 다음에 밑에 라인을 살살 잠털을 제거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위 한번 치시고 밑에 치시고 이쪽도 마찬가지. 위에 치시고 밑에 치시고 지금 현재 제가 0.7로 배속을 낮춘 상태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초보자 미용사들은 어느 정도는 잘를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짧게 나서 짧게 난 머리는 약간 라인이나 이런 따는 부분들이 잘 따야 머리가 길어보여. 아, 안알려무도안알려줄 k Home, 블랙형만 k Home, I l o 어 e you. I'm not going to see you. I'm going t